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어, 오늘은, 어, 시장을 주도하면서 가장 이제 핫한 종목이죠. 2차전지 관련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삼성, 포스콜딩스, 기아, 현대차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들 기업 중에 이 반도체, 다체 자동차 관련된 뉴스를 보시면, 살아난, 살아난 차업황, 현대기아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 삼성전자도 제친, 영업이, 어, 요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2차 전지, 어, 차 전지 주들은 좀, 어, 계속 날르는 반면에, 이제 완성차 업체죠. 이 완성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지만, 어, 완성차 업체들이 그동안, 어, 어, 뭐, 별로 이렇게 주목은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 뭐, 삼성전자는 개인들의 뭐,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지만, 어, 이 현대 기아는, 어, 어, 완전 이제 소외돼 있었던 종목, 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요들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어,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10.92% 급등을 했고 에코프로 bm 이 4% 급등을 하면서 이 에코프로 는 이제 50만 원대를 이제 완전히 넘어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4.43% 이 무거운 주식이 시가총액 388조에 있는 이런 삼성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 감산을 그동안 이제 감산을 하지 않으면서 이 버텼던 삼성이 이제 백기를 들면서 감산을 결정하면서 급등을 하는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을 보시면 이제 15조로 여기에 있는 기업 중에 가장 낮은 시총을 가진건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 m 이 25조 때 포스콜딩스 30조 그리고 기아 현대차 이두 개가 32조, 39조, 요런 수준에 있습니다. 얘들에 비하면 뭐 10분의 1 정도, 얘는 뭐 한참 낮죠. 어, 그래서 이, 이 PBR을 한번 보시면, 에코프로 11배, 에코프로 BM이 1 8배 거래되는 수준에 있고, 포스코라든가 기아 현대차, 뭐 철강이지만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2차 전지 테마에 묶이면서, 어, 동반해서 이제 요세 개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기아나 현대 같은 경우는 펄을 보시면 이제 작년도, 23년도 실적으로 6배, 7배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버는 수익을 보시면 삼성이 8,000원을 벌때 현대차나 기아는 26,000원 주당, 기아가 13,000원, 어, 포스골딩스 같은 경우요 중에 이제 가장 많이 벌죠. 주당 35,000원을 버는 회사입니다. 펄은 10배 수준이고, 삼성전자가 1.28배의 이런 PBR을 가지고 있지만, 이 포스코나 기아 현대차는 1배가 안 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이제 부채가 가장 높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배당을 보시면 이런 고속 성장하는 기업의 퍼가 상당히 높은 밸류를 받고 있죠. 에코프로 1387원을 벌면서 400배의 높은 그 퍼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보시면 이제 가장 낮죠, 얘가. 그래서 이런 성장주들은 배당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이게. 얘네들은 오히려 투자를 내해서 그만큼더이 주가가 이게 상승하는 어, 이런 효과를 못지 이게 배당을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이이 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고배당주였지만 2차 전지에 묶이면서 어, 같치 이제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 배당 수익률이 거의 뭐 6% 가까이 됐던 분기 배당주입니다. 얘도. 이삼성이 이제 분기 배당이고 현대차 아, 이, 이, 매 분기 배당이고, 얘는 이제 중간 배당을 주죠, 현대차는. 그래서 3.78배 수준의 이제 배당을 줍니다. 그래서, 어, 삼성보다는 이제 얘네들이 좀 높고, 이런 성장주는 배당이 낮죠. 어, 대체적으로 좀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종목들의한 번, 어, 이, 이 실적과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가 11일날 1분기 이 잠정 실적을 발표할 겁니다. 그래서, 이 높은 밸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요번에 어떤 실적을 보여주냐. 거기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좀 변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천상계의 주식이죠. 지금 보신 뭐올 초에 얘를 매수했다고 쳐도 5.5배 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올 초에 10만 5천원에 출발해서 지금 60만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5.5배를 상승시켰고 이때 올 1월 1일날 시가 총액은 2조 8천억입니다. 2조대에서 출발해서 15조까지 이제 상승하는 아주 기염을 토하고 있죠. 어, 예 실적을 보시면 작년에 영업 어, 매출액은 274% 증가했습니다. 1조대에서 5조 6천억대. 영업이익을 보시면 60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6천억대. 어, 작년도 6천억의 매, 영업이익을 올렸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익은 이제 감소를 했지만 어, 이 실적으로는 아주 상당히 높은 고성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P/SR을 한번 계산했을 때 어, P/SR이 이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눴을 때 2.7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요게 만약 이제 300% 정도 어, 올해 어, 300% 상승한다 그러면 현재 이 매출액에 한 15조 그래서 현재 시총 대비해서 뭐 1배 수준 정도 어, 만약이죠 이거는 뭐 예상했을 때 그래서 이 에코프로 쪽은 미래의 이익까지 미래에 어, 벌어들일 수익까지도 다 반영이 돼서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죠 어, 그리고 에코프로 bm 얘도 11일 날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의 흐름을 한번 지, 어,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얘도 지금 전에 있던 어, 26만 원대에 다시 한번 이제 다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적은 매출액은 260% 영업이익은 290% 증가를 했습니다. 순이익은 이제 178% 어 그래서 어이 에코프로는 이제 600%가 증가를 했고 시총이 작았죠. 2조대죠. 어얘 같은 경우는 어 시, 이 PSR은 4.7배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 얘는 2.7배고 그리고 어 시가총액은 어, 얘 같은 경우는 8조 8천억에 출발했습니다. 올해 1월달이죠. 1월달 9만 100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때 8조 8천억에서 25조으로 2.9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어, 세달 만에 2.9배가 상승했죠. 그래서 어, 단기간에 이렇게 기업의 가치가 5배 이상 상승한다는 건 조금 뭐이 납득하기가 힘들지만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종 이제 뭐 애널들은 미래 수익까지도 다 땡겨서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 홀딩스를 보시면 얘는 작년에 4분기에 이제 적자를 봤습니다 침수 피해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적자를 적자를 보였죠 그래서 이 47% 감소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은 매출은 11%가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이 이제 감소를 했고 올해 이제 1분기에 정상화가 되면 이제 이 순익이 이제 늘어나겠죠 그래서 앞으로 2차전지 리튬 관련한 사업이 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면서 어, 멀티플이 앞으로 이제 상향될 거라는 이런 기대가 작용하면서 얘 같은 경우 지금 6개월 동안 90%를 상승 시켰습니다. 그리고 단기로 봐도 40%를 급등 시켰습니다. 어, 올해 어, 초에만 샀어도 이제 40% 가량의 이제 급등한 어, 실적을 보였던 이 포스코홀딩스는. PBR은 PSR은 0.37배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31조를 매출 84조로 나누면 이제 0.37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시면 이 에코프로 쪽에 비해서는 뭐 형편이 없죠. 그리고 기아를 보시겠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1분기 예상이 2조 5천억의 영업 이익을 낼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은 뭐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매출은 23% 어, 영업이익 7조 2천억으로 42% 증가하고 순이익도 뭐 13% 증가를 했죠. 얘는 PSR 0.375배 거래되고 있습니다. 상승률은 35%. 지금 5만 9천억대에 올해 만약에 1월 1일날 샀다면 35%의 수익률을 좀 보였을 기합입니다 현대차 얘는 PSR은 0.27배 거래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21% 증가, 또, 영업이익 47% 증가한 이런 실적을 보였고,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3조 8천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23%, 올 초에 최저가에서 사, 어, 샀다면, 어, 지금 23%의 수익률을 기대, 어, 보였을 어, 현대차입니다. 다음, 삼성전자이 개인들이 가장 저, 좋아하고 있는 삼성입니다. PSR 1.28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총이 388조입니다. 예, 상당히 무겁죠. 어, 이 매출은 302조의 매출을 22년도, 어, 22년 기준으로 1.28배 거래되고 있고, 어, 또이 실적은 매출액은 10% 감소, 또1분기요건 이제 1분기 실적입니다. 1분기에, 어, 전분기에 대해서 이제 10% 감소했고, 또 86% 감소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분기 어, 실적이 6천억이 나왔습니다 1분기 때. 앞으로 그이 현대나 기아차가 그러니까 1분기에 얘가 이제 3조 8천억이 예상되는 수준이고 어, 기아차가 2조 5천억이 예상되는 수준입니다 1분기에 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어, 완전 쇼크죠. 얘 6천억이 나왔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 이 5만 5천 원에 올 초에 5만 5천 원에 출발했다면 약 17%의 수익률을 얻었겠죠. 지금까지 이제 상승을 한 상태로 봤을 때, 그래서 오늘은 이 현대기아 쪽 이런 종목은 실제 이런 기업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저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 고속 성장 기업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낮은 그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고속 성장하는 기업들, 이런 높은 퍼와 높은 밸류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어 실제 실적을 내주면서 이 퍼가 낮아질 때어이이 이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으라는 어 그런 이 그런 종목에 맞는 종목이 이제 이런 고속 성장주입니다. 어 그리고 저평가를 지금 받고 있지만 이 기아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10% 정도 더 상승만 해 주면 이제 신고가를 쓰면서 새로운 주도주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어 그래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이제 반등을 하면서 어, 지금 뭐 고점 대비해서 보시면 이렇게 어, 뭐 7% 10% 정도 범위 내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어, 삼성도 마찬가지죠. 10%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더 상승해서 완전히 이제 그 추세를 돌린다면 앞으로 어, 반도체나 완성차 완성차 쪽에서 그 하위 단에 있는 2차나 3차 밴더에 있는 부품 단에서 고속 성장할 기업을 만약 찾는다면 발굴한다면 좋은 실적이 에코프로 같은 이런 실적을 내줄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해서 해 발굴할 수 있다면 이런 큰 높은 수익을 또 올릴 수 있을 그런 분야가 종목의 업종이 완성차나 반도체 쪽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